이게 테크닉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드류 같은 경우는 특히 중요한 게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완만한 스윙 궤도와 타수 줄이는데 도움되는 스윙을 좀 배우고 싶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와서 스탠스나 이제 방향성 자체를 프로님이 처음부터 아예 완전 다 잡아주셔가지고 우드를 좀더 자신감 있게 칠수 있게 됐습니다 소민준 프로님께서 오른 어깨가 덤비고 이런 동작들을 바로 캐치하고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 짚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템포가 잘안 맞고 우측이랑 좌측으로 터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레슨을 받고 나서 좋아진 것 같아요. 아마추어에서 벗어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색다른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골프를 좋아하시는 아마추어 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So y o u e going to go for it. Oh, he's letting it fly. The new Rogue-ST fairway wood with batwing technology is built to maximize speed. It flies up to 10 yards farther, making it our longest fairway wood ever. Introducing the new Rogue-ST fairway wood, f o m Callaway, the kings of distance.